내려가도 포인트북 이리 내려가면 화장실이 없고 여기 화장실 하나 있네 저기 화장실 있는데 어, 야영지로 내려가는 루은는 없는 것 같아 몸만 내려가야 될것 같아 차량은 저 위에 도로가 옆에 쌓놓고저차 옆이라 너무 좀 노출도 있고 저번에 갔던 곳이 이쪽이었는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여기도 화장실이 있고. 잡을 데가 없네 또 이쪽이야 아휴 야, 그래도 돌은 피했네 네? 아주 반들반들한 곳으로 골라서 잘 넘어졌네 아휴 야. 야, 이거 안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핸들도 휘었지 아, 레버 부러지고 막 어? 백밀러도 작살났고 전혀 다치 않았네 아, 역시 어, 엔진 가드는 확실히 옆으로 튀어나온 게 어, 역시 나한테는 이걸 써이 엔진 가드가 역시 제격이야 어 힘들 어, 어 숨차. 화장실마다 화장지는 꼬박꼬박 다 챙겨놨네. 진입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긴 한데 약간 어 훼손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반 임도 잘 다져진 편이 길이 음. 좋네요. 남노일 유원지 답사는 다 완료했는데 아, 전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시간이 지금 7시 반 일몰 시간이 다 됐지만 깔끔하게 포기하고 아, 전북리로 가려고 전북리 한 시간 거리에 있는데, 8시 반에 도착하면 깜깜한데? 너무 깜깜한데? 그냥 어쩔 수 없어. 가야지. 그립이 1년만에 돌아왔어요 작년 이맘때 고장나더니 갑자기 터져가지고 말도 안 듣고 어, 지금은 당장 음. 잠 못자고 한 12시 넘어서야 1시 2시나 돼야지 잠을 잘수 있을 거고